1997년 2월 중승경 주식투자에 입문했습니다. 직장 상사분이 경제공부도 할겸 해보라며 권유해서 알게 됐습니다. 부자 집에서 자란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어 크게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찼고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다짐도 남달랐죠. 그러나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종목으로 삼성항공에 300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잠깐 10% 정도 수익 나더니 이후 계속 하락했습니다. 3월부터 나돌던 신용대란, 금융대란 등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12월 대한민국이 구제금융 신청으로 갔으니 그 당시 소문들이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장에서 투자한다면 돈 벌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저 같은 초보자로서는 탕진하기 딱 알맞는 시장이었지요. 그렇게 우량주에서도 30% 이상 손실을 본 저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고 부실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하는 부실주들은 이상하게도 우량주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좋아 5일 연속 상한가를 간다거나 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러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또한 끝이 없었습니다. 당시 건설주 동성 같은 경우도 2000원대에서 결국 1998년 말에 60원까지 하락하였으며 결국 상장 폐지된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부실주 대부분은 당시 부도를 맞았으며 우량주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물론 흑자도 산도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부실주를 세 종목을 보유했으며 마음만 앞섰던 저는 미수까지 한 상황이고 그렇게 심하게 당했죠. 미수로 매수해 놓은 종목이 5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도 모자라 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300만 원 정도로 2.5배를 사면 750만 원인데 연속 하한가를 맞다가 반대 매매로 매도 대금이 100만 원까지 떨어지니 증권사에서 수수료까지 350만 원 이상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종목이 3개 정도이니 연봉이 2천만원도 안되는 저로서는 심각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들어놓아주신 적금도 해약하고 빚을 갚았는데 몰래 해약을 하였기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 주가가 안 오르면 일주일도 안 돼서 매도하고 당일 매수하여 많이 하락하면 또 매도하며 자연스레 단타가 되었죠. 처음엔 전화로 주문을 하였고 이후 에어포스트가 나오면서 단말기로 매매하였습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유동성장세가 펼쳐지고는 단타하기에 좋았습니다. 일일 거래량이 총 주식수의 몇 배가 되는 종목도 속출하였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주가가 하루에도 수십 번 5에서 10%씩 변동했습니다. 그러나 선절대응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수익이 장기화되지는 않았고 결국 다시 땅통계자가 됐습니다. 주식 투자하느라 신용카드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았으므로 나중엔 볼려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또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신용카드도 10개 정도는 되었고 결국은 마이너스 대출도 받게 되었죠. 신용금고 등에서도 대출을 받게 되면서 면이자만 수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로서는 이 돈들을 갚기 위해 결국 또다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라도 주식 투자를 적고 퇴근 후 알바라도 했었으면 신용불량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물려받을 땅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 명의로 된 시가 1억 원의 땅이었죠. 그래서 당시 제게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그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편법 대출도 받고 사채도 여러 군데서 쓰다가 잡혀가기도 했고 극기하는 물려받은 땅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1로 바뀐 역사적인 2000년경에는 단타 매매가 유행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 사채를 포함해서 20군데 정도의 금융기관에서 밀려오는 채무독 촉전하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사채업자 사장님 밑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면서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일하며 돈을 열심히 갚아 나가면서도 차트를 공부하고 있던 제 모습을 보던 사채 사장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돈을 잘 불려주냐면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천만원을 넣어보시라고도 하셨고 저는 공부한대로 하였지만 몇 달만에 탕진하게 되면서 야밤도주도 해보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집으로 들이닥치셨고 주식으로 날림 돈은 본인이 맡긴 게 잘못이니 그건 안 받는데 빌려간 빚은 다 갚으라 하여 부모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정말 빌어먹을 인생이었죠. 가족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루면서도 단타 매매로 성공하여 큰 자금을 마련하고 이후 중장기 투자도 한다는 마인드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30대의 후반이었습니다. 이후 월급보다는 알바를 해가며 단타를 계속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하고 노가다도 하며 주식 투자를 계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만 했지. 투자 방법을 개선하지 않았고 돈을 잃다 보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아집에 사로잡혀 올바른 방법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죠. 시장 또한 만만치 않았답니다. IMF를 극복하나 싶더만 2000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한 해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대사태 연초 3월에 시작된 왕자의 난으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쫙쫙 찢어졌습니다이 결과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죠. 현대그룹의 모기업인 현대건설이 IMF 때 LG 반도체를 인수했다가 갑작스러운 반도체 불황으로 무려 식초의 비질진 현대전자가 아웃. 얼마 전 바이 코리아를 외치던 기업이 만나 싶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불황. 당시 반도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금이라고 할 정도로 몸값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런 반도체 가격이 무려 3분의 1로 폭락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전자는 폭망했고 삼성전자는 6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3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연말에 15만원대까지 폭락했죠. 여튼 지금은 주식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가를 챙겨봤지만 당시에는 밤에는 미국 반도체 현물 시장, 낮에는 대만 반도체 현물시장을 챙겨봐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반도체 편중이 시작되기도 했죠. 반도체 치킨 전쟁의 시작이었죠. 결국 승리는 대한민국이었지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버티지 못했다는 게 함정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유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IMF 때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 10달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30달러 이상 폭등했고 유가에 민감한 대한민국 경제는 당연히 직격탄이었죠.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은 1998년 IMF와 함께 기업 퇴출을 한번 했습니다. 대우, 한보, 산미 등등이 홀라당 망하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법으로 인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이 생겨났죠. 그런데. 2000년도 말에 또 이걸 실시합니다. 이때 저는 수도검침원으로 본 돈과 아내가 저 형에게서 꾼 생활비 400만원, 은행빚 4천만원, 향후회 공금, 외할머니 장례비용으로 모아두었던 어머니의 비상금에다가 친누나가 딸을 위해 6년간 부었던 보험까지 해약해 증권계좌 밀어넣었고 남은 것은 8천만원의 빚과 땅통계좌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손을 떼셨고 제게 남은 재산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할 돈도 없던 저는 주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60대가 넘어 주식을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지만 이렇게 실패담 이야기에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인생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여 동지애를 많이 느껴 사연을 전달해봅니다. 나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간접 경험이 되고 유사한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하여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제 사연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러한 실패담을 쓸 일이 없기를 빌어봅니다.